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8월 11일 오딘의 업데이트로 어떤 점이 변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번째로는 신규 장비의 추가입니다 완장이 추가 됐고요 어, 유일등급에서 유료 장비인 완장과 드랍을 얻을 수 있는 완장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 현재 캐치샵에 들어가시면 은 이벤트로 뽑을 수 있는 이 현금 패키지로 구매하는 완장이랑 일반 상품 장비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는 완장이 있습니다 자 완장의 종류에는 불꽃매와 서리뱀 이렇게 두가지가 있고요 불꽃뱀은 공격력이 올라가고 서리뱀은 명중이 올라갑니다 어 둘다 강화시 붙는 이 추가 옵션은 똑같기 때문에 어, 명중을 올릴 거냐 공격력을 올릴 거냐 이차이기 때문에 어, 본인 수집이 어떤게 덜 됐는가 요걸 참고 하셔가지고 완장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완장 관련해서 새로운 어, 아이템 수집 11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일반 등급, 고급 등급, 희귀등급의 완장을 발견했고요 어, 영웅 등급은 지금 수집해서 찾아보는데 영웅 등급 완장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유료 상품이 영웅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죠 영웅 등급은 딱히 없고요 제가 기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일단 공격과 방어 수집에서 완장이 필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명중 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방어 쪽에서는 방어력을 올려주는 그런 수집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자, 완장의 옵션들은 전부 다 PVP에 관련된 데미지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시 얻는 추가 옵션은 전부 다 공격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강 시 공속 2%, 그 다음에 3강 시 공속 3%, 이런 식으로 강화할 때마다 공격 속도가 오르는 걸볼수 있고요. 안전 강화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1강이 안전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등급에서는 요튼하임의 악룡의 안식처에서 빗발의 완장을 니다 벨리르의 고블린 습격지에서 붉은가죽 완장을 지하감옥 3층과 6층에서 메머드의 완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 등급에서는 니다 벨리르의 승천의 볼판에서 용명의 완장 지하감옥 1층과 4층에서 마력의 완장 알브하임의 그림자 잠복처에서 민첩의 완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휘기등급은 알브하임, 공허의 평원에서 난쟁이 완장, 지하감옥 6층과 7층에서 거인의 완장을 획득할 수가 있네요. 어, 휘기등급에서는 지금 종류가 두 가지인 것만 확인이 됩니다. 어, 세 가지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수집 목록에서는 네, 휘기 완장은 두 가지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어, 아바타, 그 다음에 탈것 교체 확정 등급. 어 이게 또 확장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어, 이게 결론은 무슨 말이냐? 그냥 신화 등급. 신화 등급 아바타와 탈 것이 이제 교체할 수 있다. 그런 내 용입니다. 여기 이미지에서는 지금 교체 비용이 7300 다이아로 보이네요. 와, 이거 교체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교체 가능은 한 번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해 던전에 이제 각 세부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 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각 레벨과 전투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과 전투력 이 조건이 둘다 맞아야지 들어갈 수있고요 한번 넘어간 지역들은 그 밑에 지역 어, 제한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필드 골드 획득량이 상향됐다는 소리인데 어, 모든 필드 모든 필드 몬스터구요 이거는 확인을 어떻게 하나 조금 망설어 졌는데 제 지난 업데이트 영상에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참고했습니다 자 지금 새싹만드라고라를 저 혼자 잡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이렇게 잡게 될 경우 새싹만드라고라는 지금 30골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역으로 와가지고 똑같이 새싹만드라고라를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자 이제 67골드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61골드 거의 약 두배정도 골드 획득이 상향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업적에 일반 이렇게 맨 밑에 가시면은 네, 아바타 탈것 실패업적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 이전 개발자 노트에서는 실패업적 꼭 실패해야지만 이 개수가 채워졌는데 이번에는 쉽게 완화하기 위해서 합성 도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합성 시도만 했다 하면은 이 업적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개수는 전설 도전과 영웅 도전은 총 15번만 시도하시면 됩니다 처음 받는 이 신화는 10번이고요 이거는 이전 업데이트 이전에 시도했던 것도 어, 소급 적용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누적치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캐릭터별입니다. 캐릭터별. 이 업적 자체가 캐릭터별 한번 받으면 끝이에요. 누적해서 계속 15번 도전할 때마다 계속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점은 캐릭터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별. 지금 본캐로 합성 도전 해 가지고 이렇게 업적 받으신 다음에 부캐로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 합성은 부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부캐로 합성 시도하시면은 또 업적이 채워질 거고 업적 보상으로 또 이렇게 아바타 탈 것을 확정으로 한개 챙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슬롯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합성을 할 경우 업적 보상총 각각 다섯 개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된 업적이죠 스킬 강화 시도 스킬 강화할 때 받는 업적이고요 총만 골드씩 받게 됩니다 40회 시도까지 있네요 근데 올라갈수록 골드량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만 골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내용이 누적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는 오늘 기준으로 새롭게 시도했을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통합 마을 의뢰가 생겼습니다 이 의뢰는 현재 출석부 패수초가 여기서만 받줄 수가 있고요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공룡 일반 마을 의뢰에서 이렇게 아이템 되었고요 어, 아이템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총 15번 재임무 받는게 가능하고 어, 총 10회만 골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5회는 다이아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어, 임무의 내용은 그냥 주변에 있는 몬스터 100마리 처치하는게 끝이고요 지금 제가 버그로 이렇게 위아래 뭔가 똑같이뜬게 3개 받아줬는데 재접속인니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버그로 이렇게 뜬것같고요 완료 후에 받는 보상은 네, 역시나 일반 의뢰처럼 그냥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컨텐츠별로 오류 및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랄라 대전에 입장했을 때 이제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오토 기능이 활성화돼서 감소하는 인원이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 던전 입장할 때 월드보스, 세력전, 로키의 그림자 출연 아이콘이 노출되지 않는 현상을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스급 몬스터인 대륙 침략자, 그리고 거점 지배자, 절대자, 그 다음에 로키의 그림자 등 처치할 때 이제 마지막 타격 알림이 노출이 된다고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막타 쳐서 아이템 먹을 때 그때 이제 시스템 알림이 나온다는 소리죠. 어, 이걸로 이제 막타로 누가 아이템을 먹, 먹게 되는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알림으로 노출이 되면은 언제 컷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인게임의 전투 설정에 관한 어 편의성이 바뀌었습니다 자 전투에서는 타겟팅 범위가 20m가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어 기존에 50m만 있었고 약간 캐릭터를 새로 만들 때 버그성으로 20m가 있었는데 어 이제 아예 20m까지 뚫리게 되었고요 어 결국은 원래 20m 있었는데 아 안풀었다가 지금 이제 풀게 된거죠 자 20m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한없음 상태에서 20m 설정하고 껐다가 키면은 자 이렇게 20m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확실히 5 0 m 때보다확 줄어드는 느낌이 나고요. 좀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자동사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장비 획득 시에만 어 가방에 빨간점 표시 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원래 모든 아이템 다 먹을 때마다 이렇게 지금 가방에 빨간점 아까 보였죠. 나오게 되는데 어 이제 이 설정을 통해서 장비만 먹을 때만 이 아이템 나오도록 변경됩니다. 뭐 물약이나 뭐 강화 주문서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는 이제 가방에 빨간 점이 표시가 안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플레이어 공격 시 확인 여부라는 이런 옵션이 생겼는데 이게 플레이어 공격 시도 시 플레이어 공격 확인이라는데 아요거구나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밸런스 관련 패치들은 어, 공식 홈페이지에 좀더 자세하게 본인 캐릭터만 골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밑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로 또 이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이제 연구제재 3000명 그 다음에 보호조치 어, 24,285명을 이렇게 제재했다고 합니다 연구제재는 아무래도 매크로를 확정적으로 쓰다가 걸린 것 같고요 보호조치는 이제 의심이 돼서 약간 며칠 정지 이렇게 준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오딘에 다음 업데이트가 있을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